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리아 전도 앞부분의 내용만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앞에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아 전도는 아주 저기 대살로니가 전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는 성신의 능력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타났는데, 베레아 전도에서는 이제 말씀 듣는 자의 태도가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전제된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로 복음이 이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이제 주님이 쓰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결국은 오, 오, 그 후대에 살아가는 그 성경개시가 완성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런 개시의 행동, 그런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과정 속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도 있고, 진정 그들의 그 믿음의 태도들을 잘 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이 어디였든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 원래 이제 그 에그나티아로라고 그 그리스 지금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북마케도니아 지역 현재그 북마케도니아라고 나라가 있잖아요. 그그 그쪽 그, 그 어, 어 중간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가 그 에그나티아로라고 하는데 그 에그나티아로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가서 가면 저쪽 이제 이태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 그리스 상부를 지나가 중상부를 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가고 남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서쪽에 그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원래 그 강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바다로 들어오는데고 그 사이에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 사이에. 그 강들이 합쳐져가고 글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오랜 퇴적의 과정을 거쳐서 그거 완전히 이제 육지화된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습지 그 위의 지역 그 펠라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베레아로 왔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약간 습지 지역 같이 그렇게 있었던 곳이 아닌가 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냥 추정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그, 어떤 분이 구글 어스에서 그,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의 그 행적을, 위성으로 이렇게 그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 한번따라 가 보세요. 그러면 그 바울이 걸어갔을 만한 그 길을 추적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너무 생생해요. 꼭 우리가 저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노선을 따라서. 베레아베레아는그 올림푸스 산그 아래 그한 기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베레아가그 저. 조그만 도시인데도 이제 과일들이 아마 잘그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마을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지역에 그 지금 바울이 그 회당에 갔잖아요?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이 2000, 지금도 그 2000년 된 회당이 있답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는데, 바울이 한 유대인이 와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답니다. 그런 게. 2000년 전. 바울이 다녀갔을, 그, 바울이 분명히 그 회당을 다녀갔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웃음> 좀 수수하게 생겼는데 거기 이제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이펴 있고 원래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두루 여기 제가 그 보름 수에 갔을 때도 유대인 회당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아주 그 성경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아주 저기 보관을 잘 해놨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봤는데 그 베리아 그 회당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 똑같이 응. <웃음> 지금같이 뭐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 아니면 이제 뭐그 뭐야 이거 파피루스 그런 데다 이제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직접 쓴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 규례를 쫓아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들어가는 게, 바울이 기독교인인데, 지금 아무튼, 아무튼 초기 기독교인이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하고 분리된 게, 정확하게 분리된 게, 주후 66년경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 제사를 그 강제로 그할 수,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디아, 디아스포라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산으로 피했답니다. 산으로 피해서 그 살았다 그래요. 그분들. 근데 이제 그 유대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다가 이제 많은 로마의 저항 세력으로 일단 많이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2차 세계 대전 때에도 사실 그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서 거의 다 죽었답니다. 한 사람이 살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뭐 그에 대한 내용을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주전 주후 66년경 이전엔까지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한 분파로 여겨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같이 못할 존재들이다 하고 딱 선을 그은 게 이제 주 66년경이 됩니다. 그게. 근데 불과 이제 AD 그 70, 70년, 디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데, 불과 이제, 이제 뭐,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바울이나 신라, 이런, 디모데 이런 일행들이, 이거, 회당에 가는 게 크게 문제가 안됐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게 들어가서 이제 그, 그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그들의 그 형식에 참여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설을 하고, 그그 해설, 그 말씀을 그 아주 제대로 해설을 한 거죠.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 이제 차서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진행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는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증거했겠죠 그, 그 구약의 그 성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과 맞물려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이 아주 독특하게 신사적이었다는 게 이제 NLT 성경에서는 뭐 오픈마인드라고 이제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이 귀족 출신의 그런, 그런, 그런 아주 귀한 사람들의 그 존재당, 신사적이라는 말이 아주 고상하다. 그런, 그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대사론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고상하다는 게 영적으로 고상한 거를 그렇게 그 이제 귀한, 어저 세상에서도 이제 귀하다 하는 언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 뭐 개혁성경에는 아마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개혁개정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아주 고상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 고상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그게 간절하게 받았다고 하고, 또, 성경으로 대조했다고 했잖아요.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대여림 문답 시간에 확인했지만, 준비된 마음이라고 했어요.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 하나 하고 와서 한번 들어보려고 와서 듣는 게 아니고요. 절박한 거죠. 진짜 진리의 문제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세계는 헬레니즘의 세계잖아요 인본주의의 세계고 신화적인 세계라고요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도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을,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 어차피 육은 악하고, 아직은 영지주의가 태동이 안 되죠. 1세기 중반이, 제 그, 그때 이제 홍시적으로, 2세기 중반이나 돼야 이제, 헬라, 그, 그, 그노시스 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사람이 될수 없으니까, 신이 사람이 될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들의 그 종교관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17장 뒤에 그 아덴, 우리가 이제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 그들의 신관이 어떤지, 구원관이 어떤지 알수 있어요. 저들은 그, 뭐 에비그레오 스토이고, 그게 다 금욕주의, 세상, 이 정욕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볼까? 그런 생각들, 어떻게 이제,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경으로, 인간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아 이제 그, 새로이 창조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으로서 새로운 율법을 쫓아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모든 죽음과 죽음의 이름을 이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자유의 복음, 안식의 복음, 평강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고, 고민 안 해보고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그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걸 고민 안 해보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지원받았는데 타락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이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게 돼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역사가 그렇고 어, 그렇다. 그런 걸 이제 성경으로 알고 깨닫고 아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진짜 어, 사람밖에 살아가는 건가? 그걸 깨우치는 거죠. 이 그걸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 그냥 먹, 먹거리, 즐길거리, 뭐, 놀거리, 그, 뭐, 여행거리, 볼, 거, 이런 거다 보는 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신을 진짜, 아, 참신을 알고 높이고 살아가는 게뭐그 그 신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신비적인 거, 그냥, 그, 뭐, 단순히 그냥 관념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렇게, 그, 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다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신사적이다, 뭐, 고상하다, 또, 말씀으로 대조해 본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없어요. 사람이 죽음의 현실을 닥쳐보세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가 옆에서 죽거나, 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어려서 죽거나, 그런 인생관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전에 쫓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 진짜 이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라도? 그, 그래, 그래야 자기, 그 사람으로서의 본분도 취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대사론저 이제, 그, 배려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대에서 복음을 들을 때 신사적으로 받고, 예,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럼, 진짜 저, 외모로 봐서는 참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그런 무리들 아니에요. 못을 잘 입었겠어요. 뭐, 외모가 잘 생겨서 뭐, 그럴듯하게 뭐, 스펙이 좋게 보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푸는 걸 가지고, 아, 그 성경이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게시하셔가지고, 미리, 그 손에 하나씩, 하나씩, 그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뭐, 그, 이렇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언약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역사 속에서 차서 있게 이루어져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구나. 그 뒤에는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실을, 그 깊은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셨구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그런 거를 들을 때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그 차별화된 사회. 그 헬레니즘의 세계는 철저히 차별화된 사회예요. 뭐 여자들은, 아이들은 뭐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데 이제 남녀노소 뭐할것 없이, 뭐 신분의 차이, 할것 없이, 다 이제 그뭐 가진 것의 차이, 지식의 차이, 또 권세의 차이, 또 무슨, 뭐, 건강, 뭐, 이런 거, 질병, 뭐, 장애, 뭐,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런 사회를 이룰,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본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안 변함은요, 이게 안 변하면, 그게, 이제 거짓, 위선, 자꾸 위선자가 돼가는. 속은 안 변하는데, 겉은 꾸며야 되니까. 자꾸 위선자가 돼. 예. 그, 마태복음 7장에, 7장 15절 이하 23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 네? 나쁜 나무. 나쁜 나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병든 나무예요. 나쁜 열매는 병든 열매예요. 사람이 못 먹는 열매라고. 예. 네. 아, 똑같이, 근데,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똑같이 그 사상과 그 그런 그 계시의 내용을 그 받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인격적으로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그럼 인격이 안 바뀌면 그거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걸다 알고, 제어하고, 열매, 하나님의 뜻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그, 루터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책을 보면 이신칭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고요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고요 그로 말미암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행위의 열매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알죠. 차별을 시킨 거죠. 나라가 곧 망하게 됐는데도 여전히 전지에 전지를 더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거죠. 전지에 전지를 더하고 그리고 고아 과부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힘이 없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주님이 모든 수단으로 준걸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영광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 교회가 망한 것도 그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망하는 것도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런 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존재로나 사역으로 그 열매를 안 맺으면 요이신칭이안만 얘기하면 애외도 소용없어요 삼위일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구원은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열매가 공로가 아니고요. 그리또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또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여기 베리아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이전에 유대교 속에서 알았던 그런 것이 진짜가 아니고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말았던 그런 구원관, 세계관, 그런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웃음> 그러니까 말씀을요,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 또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리도를 따라가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모습이 여전히 실수가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허물도 많고 결핍도 있고 에. 그러지만 이제 배를 갈아 탄 자로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또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 또. 모든 건강을 챙기는 목적, 예. 지식을 지식을 알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다 예. 다 달라져야죠.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쌓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여태까지 이걸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냐? 그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 생명도 부인하고 자기 소유도 부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영광을 아는 그 출애국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 소유된 게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배. 그 외모로 보면 애국에서 종로를 타던 그런 노동자들 아니에요? 완전히 애국에서. 근데 구원해 내시고, 이제 너희는 내게 속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 삶을 살아라. 그게 너희의, 너, 너, 너희를 보배롭게 한 것이, 한 이유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안 하고, 자꾸 뭘 어떤 역할론에 빠지고, 뭐, 뭐 어떤, 뭘 알고 있고 성전이 있고 무슨 뭐 야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대조해 본 사람은 자기 자랑하려고 대그뭐 아는 거 자랑하려고 대조해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게 너무 좋 좋으니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으로서 살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도가 여기 외에는 없으니까 성경 외에는 이게. 또 기도하고 성신을 의지해야죠. 그 복음을 받은 신사적으로 받은 결과 이제 오늘 거기서 터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리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신사적으로 받은 결과 거기에 합당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습니다. 택자들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그런 행동으로 베리아 지역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알아서 들다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요 이들의 태도가 달라잖아요 말씀 받는 태도가 거기에 의한 결과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전도로 말미암아 베레아의 지역교회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형성하게 하지. 예.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냥, 그냥 뭐 예수 믿고 형통하게 잘 살고 그런 정도로 그게 아니고요. 예.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항상 그렇듯이 정상하게 말씀이 증거되고 그것에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이와 같은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종과 계급과 여타의 다른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평등한 사회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직분자들은 있는 거죠. 또 직군자들이 있지만 다,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직 많이 자라야 할 그런 교회이지만 높이 대신 주님의 통치를 누려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들의 하나됨은 당시에 파격적인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그 백정들과 양반들이 하나가 돼서 그 승동교회를 이루었듯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슨, 물론 과정이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 아무튼 여기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지고, 복음에 받는 태도와 그런 말미암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저들의 하나됨은 진짜 파격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저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아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포함해서 한 표현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저들 중에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면 어떻게 회심했겠어요? 저들은, 저들이 은저들 따르는 구약 성경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의 연관성을 알고 그들이 그동안 추종하였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구속사적에서 벗어난 것인가를 알게 되었 그게 얼마나 좁아진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온 우주 복음이야말로 온 우주적인 것이구나 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진짜 좁아질 대로 좁아진 거 아니에요. 그 국수주의, 그 민족주의 그런 성격을 못 벗어나는 거니까. 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속사 안에서의 먼저 선택됨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의와 공도를 아 알려줘가지고 그걸 그 널리 세상에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그그 그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 너의 시로 창, 세기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 좀 확대된 거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너의 씨는 그리또라는 말이에요. 당장은, 당장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건 이삭이지만, 그 이삭의 본질은 그리또이다. 그러니까 그리또로 말미암아, 이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 오실 그리또를 준비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신 오신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그 이게 얼마나 확 열린 겁니까? 안목이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는 건 그런 그렇게 회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성취된다는 걸 인식하고 그 동안 그들이 그릇된 신앙을 돌이켜. 이제, 복음을, 그들이 쫓았던 그릇된 신앙을 돌이켜서 이제 복음을 따르는 일을 했습니다. 아, 이제 유대인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제 다 했구나.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는 거죠. 예.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지어지어가는 그런 성, 그런 교회로서 그 이제 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맡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 이제 신약의 교회는 열두 사도가 있잖아요. 그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된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일이 됐다. 이 유대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헬라 귀부인들은 어떻게 믿, 믿었겠습니까? 저들은 헬라의 가설적이고 신화적인 이론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그리토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서 사실은 그 유대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죠.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예?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다르니까 그... 그, 그걸 읽어야 될 대상이 다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할 때는 헬라적 세계관, 구원관, 그런 종교관, 이런 인간관,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성경으로 말면 아마 그, 그것이 그온 세계를 위한 구원, 구원의 구원 그 계시가 된다는 걸 알고, 그 아래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한 존재로서 진짜 인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그 그리스도 중보자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살아갈 수 있다.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덕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 헬라의 그 그... 신화적인 가설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자신들을 얽매이고 있던 죄는 그리또의 거룩한 피에 의해서 속죄를 받았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또 안에서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헬라 종교 철학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종교 철학에 의하면 남성 중심으로 여성들이 아주 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은혜받음과 성경적인 확증 그리고 그런 헬라의 헛되고 허망한 사조들을 인식하였으며 오히려 모든 편견이 없이 사회적인 장벽이 철폐된 완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상을 그리도 스 안에서 찾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 이전에 메었던, 뭐, 그, 가난, 뭐, 부, 또, 지식, 또, 권세, 이 세상에서 최고로 치던, 뭐, 건강, 뭐, 뭐, 그런 것들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복음을 안다고. 그런 것들에 메어서 살았었는데,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그렇게 해서 살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 봐야 1 0 0세 100세. 그, 그 80, 보통 80이 넘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키기 바쁘죠. 예. 지금 뭐, 의료시설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뭐, 우리 정, 총기도 바르게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보통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70이어 간 거라면 80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그렇다고요. 보통 종교개혁자들 다 60대, 50대에 죽었어요. 그때도 그게 오래 사는 거죠. 그때 평균 나이는 남자들은 뭐 40세가 안, 안 되고요. 그랬으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때도.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 그 모든 정력, 기운, 뭐 물질, 명예 이런 걸다써 가지고 그 사람 살리는 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쓴 거예요. 그거 하다 죽었어요. 자기 몸뚱아리 오래 살려고 뭐, 그거 그 자기 거 챙기다가 죽는게 아니고요. 그 바른 지식을 알아서 바르게 깨우쳐 가지고 바른 복음을. 그걸 일생을 두고 그렇게, 아이들도 일찍 죽고, 뭐, 아이들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뭐 몇식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게 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그 미국에서 그 엘리트 상위 5% 안에 들었던 미국 사회 속에서 아주, 그냥, 호의식하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의 사명, 복음전도, 그, 부원의 사, 구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 그,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지금 2만 명 넘게 선교사를 파,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웃음> 노예적으로든뭐 그런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 잘났다고 우리가 바른 신앙 가졌다고 뽐낼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수단이에요. 수단. 그거 하나 갖고 자랑하면 망합니다. 망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살아 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요. <웃음> 이 헬라 귀부인들이 아무튼 그 헬라의 그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종교관 속에서 구원관 인간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복음 찾은 거죠 그리도 안에서 믿는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남자들은 헬라의 그 남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또한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헬라의 무기력한 종교의 회의를 느끼고 포음 안에서 헬라지의 허상을 알고서 진정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그 밖에는 달리 구원을 베푼자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개종을 하였을 것입니다. 개종을 한다는 것은요 거기다 단순히 뭐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뭐 조금 옮기는 게 아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예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옮기는 거죠. 아무튼 여기 개종한 이들 중에 소바더 같은 인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바더는 베레아 교회 대표자로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다가 모은 연보를 가지고 수리아로 가는 바울의 행로에 동행했던 선교 단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베레아 출신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소시바더하고 동일한 인물인지는 잘알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인물로 여깁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면 아마 바울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베레아 전도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 베리 그 현대 지명으로는 데살로니키 또 베리아는 베리아. 근데 이그 키로수로 한80 킬로 된다고 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75 k 로라고고 뭐. 그, 그, 키로수,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자동차로 가면 한 시간 거리에요. 근데 옛날에 그 도보로 갔을 때는요, 이게 뭐 하루에 한 30km 가면, 한 이틀 걸리면 가는 거리에요. 이틀, 사흘, 이틀, 반나절, 뭐. 그렇게 가, 가면 갈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뭐, 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퇴적, 퇴적층이 있는 그 습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산을 넘고 고를 넘어서 그 가는 길이 아니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적 가까운 거리죠. 대살로니 가는 굉장히 컸던 도시고, 이 소문이 그렇게 빠르니까 그에그나티아 도로로 가지 않고 그렇게 새길로 나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그 아마 그 유대인들 그 길이 그 중에서 이제. 뭐 소문을 바로바로 바로 연결을 했는가 것 같아요. 뭘로 그렇게 연결을 했나 그렇게 모르.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마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전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심하게 그 괴롭혔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러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원수를 갚으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것입니다. 에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여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수구, 수구, 전, 골통 수구에, 수구 보수에요. 그냥, 그, 그, 그, 자기네들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자유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아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대인의 악인은 그저 한 민족의 적 차원의 경로가 아니라, 그, 사단의 맹렬한 악이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활동으로 파괴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표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부추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으로 아주 못되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아주 일정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외부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육체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예. 이, 이, 이 사람들은 뭐 심, 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자기 애성 그런 성격 장애자들이지. 아주 똘똘 뭉친 자들이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그,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언어가 안 바뀌어요. 겉으로는 꾸며서 뭐, 그 하, 뭐, 저 좋은 일 한다고 해도, 말로는 아주 미사역을 써가지고 뭐다 하는 것 같이 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 속이. 그, 외,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들이라고 해가 자기에 갇혀있고, 자기의 그 행복과 영광에 아주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흔드는 사람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듯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조를 전한다. 다른 임금을 그 예수,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더니 하면서 어, <웃음> 그 소동을 일으켰을 것다 억지로 누명을 씌워 사람들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태도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콩!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두면 예. 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도 배음망덕하게 이를 데가 없죠 예.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말씀은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래 비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가 선포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유익적 차원에서만 판단해 행동하는 그런 짓을 하는 이게 교회 생활을 해서 항상 그런 거죠 자기가 힘들면 뭐냐 난리가 나는 다예 본색이 드러난다 종교주의, 종교적인 상대주의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전통을 수고하며 그럴 때는 안목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베리아 사람들하고는 너무도 대조되는 그런 열매, 그런 사람들. 이건 그러니까 이게 나쁜 열매,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병든 나무, 병 건강하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루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베레야 전도 두 번째 시간을 가졌사옵니다 이따. 베레야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에서 과연 그런가 대조해 보며 저들이 복음을 받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에서 벗어났고 또 헬라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종교관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참된 그리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과 성신에 의한 사도의 터위에서말씀과 성신에 의한 그런 거룩한 사회를 형성해 사옵나이다. 모든 차별이 없는 거룩한 사회를 그 차별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았사옵나이다.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아는 것, 자기의 그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며 나누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사옵나이다 실로 그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새로운 그런 사회, 새 인류의 모습을 보여사옵나이다 과연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사옵나이다 하오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국수주의적인 생각 편협한 생각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압박하고 핍박했사옵나이다. 참으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저들은 건강하지 않는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어지럽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죄의 존재로, 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우치게 하옵시고, 이전에 줬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진정 그리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